제가 영웅 모습이 공개가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모자를 벗고 <웃음>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. 오랜만에 보는 연성과 함께 우리 은빈 배우 잘 부탁드려요. 박은빈알라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밤 돌단 친구들. 서운증 보여드릴까요? 저는 지금 한바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밤 돌단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마녀, 잘 봤어요. 고맙습니다. 방금 마녀2 보고 나오셨나요? 고맙습니다. 이제 헉! 일주일 남았다. 그죠? 오늘 22일이 맞죠? 네. 헉! 그러면 29일에는, 일주일 뒤에는 영호 볼수 있네요. 만관부 만사부 고맙습니다 여러분. 어 티저가 어제 내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고 제가 아까 어, 잠시 쉬는 시간을 틈타 제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는데요. 티저에 보여드린 모습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. 영우가 어떤 친구일지 또 영우와 관계맺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일지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. 제가 요근래 음. 좀 음, 스케줄이 아무래도 좀 많이 이렇게 빡빡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무대 인사에서도 또 뵙고 이렇게 응원 받고 네, 다시 힘을 얻고 열심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해요 여러분. 고맙습니다. 저는 이제 다음 신을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것도 맛있게 먹을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제가 사인해놓을게요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 이제 진짜 갈게요. 바이바이 나는 바